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종문을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제1장 총집 중에서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이번 시간부터는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조 적용범위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영해를 포함한다. 어, 및 대한민국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은 장소적 적용 범위를 우선 규정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다만,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 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장소적 적용 범위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대한민국의 아, 영역 및 대한민국의 비해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생한 유료의험 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관할 수역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어, 책임협약 제 2조 제 A호, 국제기금협약 제 3조 제 A호, 추가기금협약 제 3조 제 A호, 선박연료유협약 제 2조 A호의 규정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유류 오염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조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어, 명문화 한 것인데, 이 불법 행위지를 행위의, 행위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결과 발생지로, 지를 기준으로 하느냐고 봤을 때, 우선 장소적 적용법에는 오염소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그 결과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과 영토를 의미하는데요, 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영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와 이에 접속한 영토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영역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는 이유는 이 바다에 기름이 그 유출이 됐다가 결국 이것이 흘러서 그 육지면에 즉뭐 해안가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데 전부 표착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역이 아니고 어, 영토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수역과 영토를 의미하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타적 어, 경제수역은 베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 0 0해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 중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그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을 할수 있습니다. 피고의 국적이나 주소지 또는 주거지는 상관없고 요 우리나라의 관리하에 있지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외부에 존재하는 근의설비 선용품, 싱글부표, 보착생물과 각종 해양생물의 우로를 위한 시설 및 인공성, 이러한 그 근의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적용법이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 3조 단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 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합리적인 조치는 그것이 어느 곳에서 취하여 졌는가를 묻지 않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 실제로는 인접국의 영역 또는 베타적 경제수역, 공해상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가 확산되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및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를 취할 경우에 법제 3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소적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방제조치에 대하여라는 의미는 방제조치 비용 또는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손해로서 이 법에 의한 유료 오염 손해의 배상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유료 오염 손해를 구성한다. 그 의미를, 어, 의미를 방제조치까지도, 방제조치에 대하여 소요된 비용까지도 유료 오염 손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것인데요. 어, 이때 방제조치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료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고 발생 후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인접한 공해상에서 취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하는 방제조치로 인한 비용,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 간의 법적 용의 충돌 등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유료오염사고로 인한 오염원의 대한민국 영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의 확산을 우려하여 취한 방제조치나 대한민국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오염이 인접국의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자국수역으로 확산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도 그 비용 또는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의 배상 또는 보상에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 인접국의 영예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방제 조치를 실제로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당사국 간의 합의 또는 관련 국제조약이나 법령에 따라 허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 이 법의 해석과는 별개의 문제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4조 선박의 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4조 선박의 톤수, 이 법에서 총톤수란 국제항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은 어, 이 법은 유류오염 손해로 인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것인데 그 책임제한을 하는 기준을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따라서 이 총톤수를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것을 총톤수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법 4조는 그 기준의, 기준이 되는 총톤수의 개념을 선박법에 따르도록 하고 국제항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톤수는 이 선박의 크기 또는 유용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서 선박의 크기나 적재능력을 나타내거나 조세부가의 기준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 용적의 개념에 따른 용적톤수와 중량의 개념에 따른 중량톤수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용적톤수로는 폐유된 장수의 합계용적을 기초로 하여 선박 전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와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에 제공되는 장소의 합계용적으로서 선박의 유용능력을 나타내는 순톤수로 어, 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중량톤수로는 여객 또는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의 중량을 나타내는 만재 배수톤수 주로 화물의 적재 가능한 중량을 나타내는 재화 중량톤수 어, 선박 자체의 중량을 나타내는 경하 배수 톤수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법에서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의 기준으로 선박법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령에서 채택한 선박 톤수의 개념 중에서 용접 톤수인 총 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다시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으로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 톤수의 측정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선박법 시행규칙 4조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총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즉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 e Measurement of Ships 1969및 새벽의 부속소에 따라서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어, 선박의 톤수는 안전규칙의 적용기준도 되고 각종 과세,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이 되는 등 회사제도 전반에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의 공평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톤수를 측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행인데요. 어, 톤수 측정에 관하여 종전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었고 각국이 독자적인 방법을 채용한 결과 톤수에 대한 기준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공평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 인코가 1969년 6월에 선박의 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20일에 비준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 7월 18일 발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선박법 등 관계법령을 현재는 개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아닌 것,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아닌 경우인데요. 선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총톤수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법 제3조 1항 제2호는 총톤수를 우리나라의 회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2장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소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은 어, 5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절에서 유조선의 유료오염소원의배상책임 제2절에서 유료 오염 손해배상 보장 계약, 제3절에서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제5절 책임제한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제1절 유조선의 유료 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제1절은 다시 5조부터, 5조부터 13개, 13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조는 유조선의 유료오염손해 배상책임, 6조는 배상책임의 고려, 7조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 제8조는 책임제한 도액 제9조는 책임제한의 범위, 제10조는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제11조는 권리의 소멸, 제12조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료오염손해 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3조는 외국관계를 효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 5조부터 13조까지에 걸쳐서 유조선의 유류염손해 배상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제 2장은 3개 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5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이 중에서 제 1절은 유조선의 유류염손해 배상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협약의 내용 중에서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유료염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절에서는 유조선의 유료염손의 배상 보장 계약으로서 책임협약 중 유조선 선주의 유료염손의 배상 책임에 대한 강제보험의 실현을 위한 내용이고요. 제3절은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으로서 국제기금협약과 추가기금협약을 수용한 내용입니다. 어, 먼저 제 5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 배상 책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 1항에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유류오염 손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래서 면책이 되는 경우를 1.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유조선 선박 소유자 및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2. 돌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료염 손해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은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1, 2, 3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3항 유료염 손해 배상사고가 1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 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 선박 소유자로 본다. 4항.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와 선체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 제5항.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음, 제2장에 따른 유료임손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로 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대리이인 사용인 또는 선원. 제2호,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그 선박에 영무를 제공하는 자. 제3호, 유조선의 용선자, 어, 관로 열고, 법 제2조 제4호 감목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는 제외한 다 관로 닫고, 어, 관리인 또는 운항자. 제4호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제5호 방제조치를 한 자. 제6호 법제5조 제5항 제3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자. 다음 제6항에서는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 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제오조 제5항 각호의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조문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유조선에 의한 유료 오염 손해 배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 책임의 주체,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또 책임 원칙과 면책 사유, 선박 소유자의 구상권 등에 대한 원칙을 이 조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책임의 주체는 우선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 소유자를 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 소유자만을 유일한 책임의 주체로 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피해자의 구제에 있어서 책임의 주제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배상 청구를 할수 없는 자로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그 선박에 영문을 제공하는 자, 상 유조선의 용선자, 법제 2조 제4호 감옥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제4번째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으로 수행한 자, 다음은 방제 조치를 한자, 다음, 법 제5조 제5항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요 이제 1번에서부터 5번까지가 있죠. 요, 이 사람들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데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이 책임제한 제도와 강제보험을 통해서 어, 책임, 책임제한 제도를 도입했고요. 이것을 강제보험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이러한 사용인이라든지 대리인 선언 등을 통해서 어 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은책임자한 제도를 그 뭐랄까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효용성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배상청구를 할수 없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선박소유자는 선박법 제8조 1항 또는 외부의 법령에 따라서 유조선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하고요.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조선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어, 등록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고 어, 등록 소유자가 없을 때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유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그유조선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있으면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소위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 국영선박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제 국가 소유이지만은 어, 운항하는 이제 운항자인 회사가 별도로 있거나 단체가 있을 때는 그 회사나 단체를 선박소유자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어, 최초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유료오염 손해 배상사고가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 시리즈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제이 뜻인데요. 어, 최초의 그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 선박소유자로 어, 간주하고 있습니다. 1개의 사고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가 장기간에 걸쳐 생기고 그 사이에 선박소유자의 교체가 생기는 경우를 고려한 것인데요. 책임의 주체는 당해 유료염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건이 생긴 때의 선박소유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결국 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집중한 것인데요.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여 유료염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박소유자와 선체 용선자 등과 같은 이해 관계자의 내부 관계에서 구상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집중시켰다는 뜻입니다. 어, 이와 같이 선박소유자 등의 그 유료임 손해배상 책임을 집중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엄격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서 선박소유자 등 이외의 자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어, 선박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집, 완전히 집중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법제 예, 5조 제5항 각호의 유조선 선박소유자 등의 대리인 등과의 관계에서 어, 선박소유자 등에게 지, 책임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의 유료염 손해 발생에 대해서 다른 선박의 고의 과실이 원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그 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상법 제 769조에 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법상 선주 책임자안이 적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인 선체용선자. 이 원칙은 이제 국제협약에서도 등록선주, 등록된 선박 소유자를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에 약간 이제 벗어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제가 유조선을 선체용선한 경우에는 이러한 그 유조선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선체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선박 소유자로 보고, 보게 됩니다. 선체용선자가 실질적인 선박 운항자이기 때문인데 이건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정류사들이 대개 그 자회사로 그 유조선을 운항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요 이러한 자회사들도 다시 어 제3국에 편의취적을 해서 선박을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 선박을 소유자이면서도 어 서류상으로는 어 제3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소유자이고 이 배를 선체용선에서 이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이 유리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음, 즉그 책임협약이나 국제협약처제는 등록된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어쨌든 등록된 소유자가 어, 책임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선체용선자를 여기에 다시 추가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정부가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나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이 선체용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대적 기해운 기업의 선박과 소유의 경영실태 즉 편의취적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데 그. 원을 두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등록된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선체용선해서 운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유권 취득 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통하여 선박을 건조하여 매입하여 건조하거나 매입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금융을 제공한자가 형식적인 등록 소유자가 되고 실제 선박의 구매자가 선체용선자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서 말한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실제로 선체 용선에서 운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조건부 선체 용선 계약을 통해서 특수목적법인 즉 SPC인데요. 대개 이제 페이퍼 컴퍼니죠. SPC를 선박 소유자로 등록 후 선박을 구입한 자가 선체 용선자가 되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도 다양한 형태로 선체 용선 계약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 실, 선박의 실제 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항자는 선체용선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의 유조선을 선체용선한 경우에는 선체용선자도 어, 선박 소유자로 간주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확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료용 손해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선박 운항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했다고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어, 해상법상 책임의 주체로서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소유권을 유무하는 별개로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운항상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의 선박을 임차해 운항하는 선체용성자는 어느 경우이든 음, 해상법상의 선박소유자로 는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해상법에서 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제도라는 것은 어, 해석 그걸 해보면 이거는 사실은 선박 운항자의 책임제한 제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막 그런 의미에서는 어 선체 용선자를 책임의 주체로 보는 것은 이론상 타당한데요. 이그 유료임 손해배상보장법은 강제보험을 통해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 한도인 만큼은 어 손해배상책임을 어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선체용선자가 굳이 두 가지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어, 이와 같이 선체용선자에게 책임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 책임협약 제3조 사항 c 호에서 용선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법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불법행위법의 특성상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의 유료염손의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사건인 경우 외국인인 선박소유자보다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상기업자인 선체용선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언제 편리하고 선박소유자와 연대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를 더 확실하게 구제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 5조 제3항의 해석상 유료염손해배상사고가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의 선체용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체용선자로 보게됩니다. 다음은 책임의 주체가 될수 없는 자인데요. 다음에여거하는 자에 대하여 제2장은 유료, 유조선의 유료용 손해배상 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두번째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급 선박의 역무를 제공하는 자 세번째, 유조선의 용선자, 관리인 또는 운항자, 어, 네번째,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어,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다섯번째, 방지 조치를 한 자, 여섯번째, 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채권법의 원칙은 선박 운항을 실행한 선박 소유자의 이행 보조자,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나 방지 조치를 한자 또는 이들의 이행보조자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이 법의 취지는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손의 거대성과 피해자의 부자를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배제사유를 도입하는 반면 상법보다 높은 수준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액과 어, 강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를 단순화하여 선박 소유자와 우리 국민인 선체의 선자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입법, 입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를 좀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이 어, 위 인제의 조문의 1항 내지 1원의 내지 사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강제보험 체계의 의무자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구조작업을 수행한 자나 방제조치를 취한 자와 이들의 이행 보호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도록 한 것은 구조작업이나 방제조치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조작업이나 방제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과 강제보험 제도 등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실익도 없기 때문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상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저 오늘은 적용범위 또 어,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어, 책임의 주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시고요. 어,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다음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상 선박의 통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은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선체용선자가 책임의 주체가될수 있는지 는지에 대해서 국제협약과 우리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비교해서 설명해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효율성에 대해서 토론해봅시다. 이상 제1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